안녕하세요 모험가님 어깨위의 요정 mc 레이라입니다. 모험가님 이번 주 일요일은 광복절입니다. 뜻깊은 역사와 이 땅을 사랑하신 조상들의 얼이 듬뿍 담긴 날이죠. 이번 주 이벤트 소식도 바로 이 광복절을 기념하면서 시작됩니다. 바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첫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광복절 기념글자 모으기 이벤트 글자를 얻을 수 있는 기간은 8월 2주차 점검 후부터 8월 17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엘리언, 하둠, 혼돈, 대사막, 검은태양, 나이트메어 그리고 숨겨진 연회장 등 이벤트 지역에 몬스터를 제압해서 글자를 수집해보세요. 글자를 모으시면 블랙펄, 빛의 성수, 광복절 상자와 같은 특별한 보상들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광복절 상자에는 요 장신구 및 교환증서 선택구러미 1개, 혼돈의 결정 20개, 토템 상자 20개, 돌파 복구권 100개 그리고 아리리예 파편 50개가 들어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열심히 글자를 모아서 모든 보상 받아가보도록 해요 또 광복절 기념 글자 교환소 이벤트가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글자 교환 기간은 8월 2주차 점검 후부터 8월 24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광복절 기념 글자 모으기 이벤트와 이어지는 이벤트인데요. 몬스터를 제압하고 글자를 얻을 때 필요로 하는 특정 글자를 선택해서 얻을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글자 2개와 글자 선택 상자 1개를 교환해서 필요한 특정 글자를 선택해서 얻으시면 됩니다. 자 이벤트로 앞서 소개해드린 보상 조건을 좀더 편하게 맞출 수 있겠죠? 두 번째 이벤트 소식, 고대 유적을 정복하라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8월 2주차 점검 후부터 8월 24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인데요. 이벤트 기간 동안 고대 유적에서 의뢰를 완료하고 보상을 받아가 보세요. 고대 석판 만 개를 소모하면 6세대 카부아베베 등록증 한개 고대 석판 2만 개를 소모하면 고대 미감정 문양각 인서 1개, 고대 석판 3만 개 소모 시 혼돈의 결정을 무려 1 0 0 0 개나 지급하는 이벤트입니다. 단, 가글에는 이벤트 기간 중 1회만 수행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이벤트, 신나는 흑정형 레이스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8월 2주차 점검 후부터 8월 15일 일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이벤트 진행 당일 흑정령 레이스 입장권을 푸쉬 선물로 보내드리는데요 이벤트 진행 시간에 게임 화면 왼쪽 상단에 흑정령 아이콘을 눌러서 참가하시게 되며 두명에서 다섯 명의 모험가님들과 파티를 맺어 본격적인 레이싱이 시작됩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기본 보상으로 발크스의 꾸러미 다섯 개를 받게 되며 순위에 따라 돌파 복구권을 지급받게 됩니다. 단 해당 이벤트는 흑정령 레벨이 100 이상의 모험가님들께서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벤트 소식, 타크로스의 특별훈련 이벤트! 기간은 8월 2주차 점검 후부터 8월 31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인데요. 매일 주어진 임무를 완료하고 모험에 도움이 될 여러 보상을 받아가 보세요. 특수지령 1회 완료 시 장신구 및 교환증서 선택꾸러미 1개, 주변적 제압 5 0 0 0 회씩 발크셀꾸러미 3개, 작물 심기 3회 완료 시 영지성장 상자 100개, 행동령100 사용 시 마력의 정수 1만 개, 은화 10만 개 사용 시 고대석판 5 0 0 0 개가 지급이 되고요. 추가 보상으로는 매일 임무 5회 완료 시 전설 의상 세트 한상자 10회까지 완료하시면 영광의 길 시즌 10 추가 입장권 한장 20회는 토텐 상자 1,000개 30회는 아렐리에파편 1,000개 40회는 혼돈의 결정 1,000개 50회까지 완료하시면 루트라곤 장신구 선택 상자 한개를 지급받게 됩니다. 마지막 50회 보상인 루트라곤 장신구 선택 상자는요 루트라곤의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반지, 허리띠 중한 개를 선택해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태고 장신구를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모두 놓치지 마세요. 네, 이렇게 해서 8월 2주차 이벤트 업데이트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추가로 전달해드릴 소식이 있다면요. 흑정령의 모험 교환 기간이 8월 15일 일요일 오후 11시 59분에서 8월 17일 화요일 오전 9시까지로 연장되었다는 점이 있겠고요. 또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영광의 길 시즌10 기념상점에 판매 상품이 추가되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벤트도 더욱 풍성하게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